자, 뭐 할까? 먼저 계획부터 세워야겠지? 자료 조사부터 해야지. 그러니까 뭐 할지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자료 조사든 뭐든 하자고. 자료 조사를 해서 뭘좀 알아야지. 그러고 나서 계획을 세우는 게 나을 것 같은데? 일단 12시니까 밥부터 먹자. 뭐 먹고 싶어? 떡볶이 먹자. 근데 이 근처에 파는 데가 있을라나 모르겠네. 그럴 줄 알았어. 내가 떡볶이 맛집을 알고 있어. 너랑 같이 가려고 알아봤지.